화났어? 시야 갔다 와서 이렇게 화가 나고 꼼짝도 안 하네 우리 자몽이 화가 났어? 자몽아? 엄마가 마사지 좀 해줄까? 자몽이 시야 손님 잠시 늦겠습니다장 마사지 장 마사지 빨리 온다 친들 뭐라고 엄마 침대에서 그냥 날리 내고 놀아날리 내고 아주 등골등골 그렇게 좋아. 엄마 침가 응? 엄마 침대가 그렇게 좋아? 마 침대가 그아마 침대가 그렇게 좋아? 가 그렇게 좋아? 가 그렇게 좋아? 가그게아가게 아 아, 이뻐미험하고 왔어?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고, 우리 자몽이. 아이 예뻐. 예쁘게 했네. 아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자몽이 귀여워. 아 얼굴도 저렇게 갖고 귀여워. 고생했어. 한타, 이뻐졌네. 한타야. 위용하니라고 고생했어. 힘들지 않았어? 떤다. 우리 한타, 떨어. 아이고, 스트레스 받았어? <웃음> 다음엔 오빠야가 해줄게. 이렇게 오래 갈까요? 화났어 딱 갔다 와서 이렇게 화가 나갖고 꼼짝도 안하네 우리 자몽이 화가 났어? 자몽아? 엄마가 마사지 좀 해줄까? 자몽이 시아했대요 귀여워 자몽이 시아는 그래도 패드 했다 했어? <웃음> 마사지 하러 갑시다 자몽이 엄마 침대 올라오고 싶어서 맨날 쫄라잡잖아 우리 당황이 빨리 때렸으니까 엄마가 마사지 해줄게 한 사람 물러서 기다려 자, 나오세요 눕기 싫어? 응, 차가 여기 당황양 앉고 해줘야겠다 되 눕기 싫어하네 으야, 목 주무릅니다 장옥 씨 목주물러고야 시원하죠? 자몽이 <웃음> 시원하죠? 아이구 <웃음> 음. <에이>, 자몽이 <또> <웃음> 시원해? 음, 발도 주물러 줄게. 발바닥 주물러 주는 게 좋다 했잖아. 그치? 발바닥 이렇게 주물러 줄까? 자몽아? 시원해? 쭉쭉쭉쭉 한타 기다려 손님 잠시 늦겠습니다 손님 어디가? 아하 자몽아 엄마 침대 올라오니까 좋아가지고 자몽이가 막 뛰어버리네 엄마 침대 올라오니까 좋아라 살짝 더 좋아 이래? 어? 아이고 옆구리랑 마사지합니다 우리 자몽씨 자, 마사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쓰담쓰담. 소화 잘 시켜요. <웃음> 자몽 기분 좋아졌어? 엄마가 마사지 해줘서? 음. <웃음>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시원해? 시원해요? <웃음> 음. 그룹룹 한탄해 빨리 해달라고 시간 없어 자봉이 끝 미안해 미안해 자봉실에 들어다줘 자봉이 끓자이 마사지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은 환타환타 이쁘 해줘? 일목 주무릅니다. 저 같은 거다 스트레스 받았어? 시원해? 다스트레치 했지? 일단 말을 하다그 좋아. 응, 그 좋아. 그 좋아. 블루도 안아줄까? 블루도? 엄마 진내고 싶어 엄마 진내고 싶어엄 불로. 블루, 블루. 얼마나 신났어? 아이고, 블루 샷 갔다 와서 힘들었어? 블루 마사지 해줄까? 마사지 해줄까? 마사지 해줄까? 엄마. 블 블루, 블루. 엄마, 엄마. 한탈 못당기고 블룸이 얘기사 그래. 누워서 마사지. 누워서. 누워서 스트레 해서 가나? 블룸 <목소리> 마사지 를못해 너무 너무 너무 나대서 못 해. 양손에 <목소리> 마사지를 듣지. 음, 아, 좋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소련같아 별로 뽀뽀는 안돼 아이고 신났어 조용히 나 한자름 잘까? 엄마랑 조용히 나, 나 한자름 잘까? 얘는 꼬비 떨어지고 나네 음.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나요 신나요 신나요 아이고 신나요 신나요 신나요 신나요 음, 신나 신나. 아이고 신나 아또 혼자 신났고 한테 남겨 신났어. 한테 조심해 떨어지지 않게. 어 이거 좋아. 엄마 침대 좋아. <웃음> 엄마 침대 좋아. 엄마 침대 좋아. <웃음> 아이 고 엄마 침대 좋아. 엄마 힌만져아라고힌대 좋아. 음, 음. <웃음> 안 맞힌대 좋한안 맞힌대 좋아. 안맞안맞 좋아. 안맞 좋아. 안아한 좋아. 안맞 좋아. 아기 좋아 아기 좋아요 블루아 이기 좋아요 아기 좋아 아기 좋아 아 좋아 블루아 블루가 먹으러 갈까? 아기 좋아 기 좋아. 좋아. 좋아요 아이기 좋아요 아 아기 좋아아이기 좋아요 블아이기 좋아요 블루아 아기 좋아요 블루아 아기 좋아아아좋아아아좋 가가지고 항상 했지 뷰렌즈로 놀랬어. 블루. 응, 그치 안타야. 한 가는 줄 알았는데 사비가 버렸지. 좋아요 좋아요 좋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았어 좋았어. 그래 그래 띵글띵글 하고 놀자. 띵구 띵구 하고 놀자. t s TV.